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폼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경계선이 19 정도에 가 있으면 가장 A4용지 사이즈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경계선을 19 정도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눈금이 있으면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눈금을 선택해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도 조금 키워주시고 상단에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레이블을 클릭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음반 코드가 A나 B로 시작하면서 줄을 바꿀 때는 Shift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판매 수량이 4000 이상인 현황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제목의 글자 크기는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제목의 크기는 16 정도로 하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16이 아니라 16정도기 때문에 뭐 크기를 20으로 해도 되고 23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16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2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16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20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목록상자를 넣어 주셔야 되죠.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목록상자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레이블이 뜨는데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이 나오죠.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음반코드 음반명 원가 순서대로 쭉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음반코드 더블클릭 음반명 더블클릭 원가 더블클릭 가수이름 더블클릭 공급단가 더블클릭 판매수량 더블클릭 이제 이렇게만 작업을 하시면 자료값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행을 해주시면 자료값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끝내시기 전에 조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왼쪽에 음반코드가 있고 오른쪽에 음반코드가 있죠. 드래그를 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JOIN을 시켜줘야 중복되게 값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실행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자료값이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조건을 주겠습니다. 조건은 음반 코드가 A나 B로 시작한다고 라 했죠. 그래서 음반 코드에 조건에 A나 B로 시작할 수 있도록 A 별을 적어주시고 한칸 띄우시고 OR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또 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칸 띄우시고 B 별을 적어주겠습니다. 이 별이 와일드 카드인데 뭐뭐로 시작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라이크가 붙게 됩니다. 이제 실행을 누르시면 A나 B로 시작하는 자료값만 남고 나머지 값은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난을 같은 줄에 조건을 적으시면 되죠. 판매 수량이 4000 이상인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수량을 크거나 같다 해주시고 4000을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면 실행했을 때 A나 B로 시작하면서 판매 수량이 4000 이상인 자료값만 추출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추출이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새로 나온 문제에서는 반드시 SQL문을 지시상황대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order by 구문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죠. order by 구문은 판매 수량 오름차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에 정렬해서 오름차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기에 SQL 보기를 해주시면 웨어 조건절의 음반 코드 판매 수량을 Like 연산을 사용해서 그 다음 이너조인 오더바이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너조인과 오더바이 이제 모두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을 닫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폼보기를 해주시면 자료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열이 있는데 하나만 나왔죠. 그래서 열을 여섯 개로 해주시고 열 이름을 보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형식에서 열 개수를 여섯 개로 해주시고 열 이름을 예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테두리 색이 회색이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정 텍스트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폼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제대로 값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스크롤바가 생기면 감점을 당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키워서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위아래 크기를 키워 주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폼보기 해주시면 스크롤바가 보이지 않죠 이러면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여백이 조금 있는데 이건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하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그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선을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에 Shift 키를 먼저 누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를 가장 굵은 6pt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해서 정렬 탭에서 가장 좁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똑같아지죠. 그리고.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더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 조금 창이 작아서 불편하면 오른쪽으로 창을 키워주셔도 됩니다.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그림자까지 끝이 났고,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 문을 텍스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 주시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글자를 적어 주시면 되죠.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 문 이제 위치를 이동시킬 때는 사각형 점을 잡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16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면 크기에 딱 맞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아래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시고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A4 용지와 크기 글을 똑같이 만드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크기를 맞출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화면에 나올 정도로 적당히 키우시면 됩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s q l 문이 전체가 선택이 되죠. Ctrl C로 복사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는, 따옴표, 컨트롤 V, 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폼보기를 하면 는과 따옴표는 보이지 않죠. 이제 SQL문까지 완벽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테두리선이 점선이고 좀 까만색이면 보기 좋겠죠.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형식 탭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파선을 해 주시고 테두리 색깔은 회색이 아니라 검정 텍스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위아래 여백은 조금 있어도 감점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만드시는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폰까지 다 만들었죠. 이제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겠습니다.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폼의 이름은 변경 없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